안녕하세요. 네, 위드스피치 이경화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스피치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일단 뭐 회사생활 학원 아니면 대학교 다니건 뭐 이럴 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때 어, 스피치를 배워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 사람들과 소통을 할때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잘 어, 이해하지 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제가 스피치하는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스피치의 본인의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 스피치를 배워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스피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볼때 어, 부러운 마음이 들죠 어, 나도 저 사람처럼 스피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저렇게 나도 스피치를 좀 잘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업 시간에 어, 스피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어떤 롤 모델이 될수 있는 분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 이 분이 갖고 있는 장점, 스피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꼼꼼히 분석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 어, 저런 이유 때문에 스피치를 잘하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 스피치를 일단 잘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어, 스피치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육카원칙에 의해서 전개가 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몰입감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도 어, 스피치를 한번 배워볼 것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스피치를 통해서 사회생활할 때 그리고 대학교 생활을 할때 누군가와 소통을 할때 스피치 배운 것을 마음껏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드 스피치 학원이 여러분의 스피치에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